몸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운동하는 커플, 운동하는 커플이 아마 가장 꿈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꿈을 이룬 커플을 그것도 <웃음> i f v 프로 커플 아 우리 안에 몇 커플 없을 거야 <웃음> 그 프로 커플 피지크 김민수 선수와 비키니 이윤나 <웃음> 선수를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IFB 멘스피시크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네,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말 잘하네. 유튜브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 유튜브도 아, 네, 네. 저는 지금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 채널 명은 그냥 제 이름을 따서 그냥 김민수 이렇게 치시면 아마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다양한 좀뭐 운동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재미난 것들도 있어서. 들어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보다 구독자가 많아요. <웃음> 아. 제가 업히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웃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업히는 거라 어, 좀 도와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IFBB 프로 이윤나 비키니 선수입니다. <웃음> 아, <웃음> 오, 그 지금 어디 유치원 온거 같아요. <웃음> 그다시 그러니까 너무 발랄해요, 네, 엄청 발랄. 그러니까 발랄해서 너무 좋아. 진짜. 첫 시합이 18년도 때, 18년도지. 그러니까 첫시합에 나왔을 때 해부터 제가 심사를 음... 했었어요. 어, 무슨 데? 얘기... 슈퍼핏. 어, 슈퍼핏. 네. 슈퍼핏에 나왔는데 진짜로 저희 심사위원들이 와, 어, 어 와, 저 누구야? 쟤 뭐야? 아, 정말 정말 정말 이랬어. 그리고 내가 어, 전화를 했어. 음. 좀 탐나서 맞아, 맞아. 어, 저, 어. 어 전화를 해서 우리 같이 한 번이라도 아, 내가 센터 할때 아.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좋게 얘기했어 어, 근데 나중에 안 오더라고 아. <웃음> <웃음>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도 예. 어. 예. 어떤 거? 그러니까 나가는 데서 다 몰라서 아맞아아번 며칠 한얘기해볼형 저한테 맞아. 얘기하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랑 안할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자랑을 해줘야 돼요. 엄청난 애라고. <웃음> <웃음> 엄청라고 나이도 어리 맞아. 스물아이지네 이제 서 그러니까 <웃음> 나이도 어린데. 근데 <웃음> 어. 지금 둘이는 IFBB 프로잖아. 음,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아래 두 커플로 있는 걸로 알거든권영아현 <웃음> 커플. 1호. 어, 네. 거기가 아마 1호. 네. 거기도 비키니하고 그래 플래시 비키 네. 이렇게 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는 두 번째 이렇게. 거긴 부부고 이제 아, 저희는 지금 커플인데. 어, 어, 저희도 이제 곧 부부. 어 진짜? <웃음> 오늘 그 <웃음> 발표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 네. 끝날 때까지 보시면 <웃음> 끝날 때까지 끝난 뭐? 게 아니니까 어. 뭐, 뭐, 뭔 소리 끝난 <웃음> <끊는> 게 <아니라 웃음> 뭐래요 뭐, <웃음> 운동하는 커플이 꽤 많잖아 그 유명한 그렇죠 네. 먼저 강민 오빠랑 어. 아름 언니랑 어 지금 요즘, 요즘 잘 나가는 네. 강민이 지금 저기서 운동하고 있잖아 오우! 오우! 아, 최선영 언니, 아, 아, 연... 연하 언니. 맞아, 맞아. 아이, 고 감사합니다. 둘은, 네. 근데 나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잖아. 연상이들은? 음, 네, 그렇죠. 연상이죠. 네. 연상. 어. 한살 연상. 아, 진짜? 네. 어. 어. 어, 많이 연상이지. 진짜, 진짜. 아니, 그건 <웃음> 아니고 그냥 어. 어. 동생인 줄 알지? 았 아, 그렇죠. 어, 민수가. 어. 아, 네. <웃음> <웃음> 그, 그런가요? <웃음> 네. <웃음> 당황했습니다. <웃음> 때려 버리면. 아이. 운동 경력이 네. 그렇게 길지 않지, 둘 다. 그렇죠. 어, 내가 알기로는 둘다 원래 다른 일을 오랫동안 형걸로 하거든. 맞아요. 그렇지. 직업군인. 음. 저는 20살에 입대해서 26살까지 해서 6년 근무하고 음. 어떤 걸로? 예, 특전사라고 해서 어? 이제 예. 지금 강철부대가 아주 핫한데 그래서 이제 2 0대 청춘을 바치고 저녁에서 어. 딱 저녁 하자마자 바로 제가 시합을 뛴 거예요 아, 그 지금 그럼 몇 년이야? 시작한 지가? 그 운동 경력은? 운동 경력은 지금 이제 4년 차 4년 차? 네 이제 4년 차만 4년이 아니고 4년 차라고? 네 근데 그 전에도 혼자 이렇게는 해? 했... 응. 네 그렇죠 엄청... 어, 아, 정도는... 그럼 바벨을 처음 든건몇 살이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고1 때, 그무 네. 이제 되게 긴 거고. 음, 네. 꾸준히 했던 거지, 고등학교 때나 그 군대에서. 그쵸, 제가 이제 럭비를 했었어가지고. 럭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보디빌딩식이 아니라. 그치, 이제, 네. 예, 이제 좀스트렝스 파워리프팅식으로 이제 럭비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처음으로 밥에 이런 걸 접하고, 이제 군대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몸을 만드는 게좀 재미가 들려서. 혼자 이제 체력 단련 실장 가가지고 맨날 웨이트 하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4년 만에 이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 세계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랭킹이 그래도 한 20위 안에 드는 거야? 아 20위는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올림픽 나갔을 때몇 등이요? 15등 이후로는 아, 안다안 16, 16, 16, 1 6 그럼 그래서... 16등이네. 그러면 지금 전세계 16등이에요, <웃음> 16등. 16등. 뭐 결과로만 해, 해. 네. 그냥 상관없어. 16등입니다. <웃음> 그다음에 늦나 씨는? 저도 근데 연도는 똑같아요, 저도. 4년? 2018년도에 이제 첫 시합을 나갔었고 음. 그리고 근데 저는 원래 운동을 좀 약간 미쳐있었죠. 원래도. 어. 원래도 약간 직장인, 운동하는 직장인인데 약간 운동에 미친 사람 수준이었어요. 어. 네. 쌍둥이가 갓 비키는 선을 아, 하고 맞아, 있었는데 맞아, 맞아. 어. 너는 나보다 더 운동 더 열심히 한다그 어. 말을 할 정도로 그냥 일 운동 이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쌍둥이 동생도 프로인가? 응. 네. 아 어, 진짜? 네. 그거 뭐 우리나라 유일한, 유일한, 유일한, 유일한, 유일한. 유일한 쌍둥이 프로. 프로네. 어. 네. 많이 갖고 있네, 뭐 이런. 네, 타이틀이 많아요. 오, 아, 엄청난 분이시구나.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니 <웃음> 아, <웃음> <부모님> 채널에 와주셔갖고 <웃음> 그러면 원래 다른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디자이너로 엄청 오래 일을 했죠. 21살 때부터 저는 디자이너 생활. 어떤 디자인? 어, 다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그냥 뭐 간판부터 시작해서 전단지, 명함. 그러니까 편집부터 시작해서 웹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편집물, 인쇄물. 언제 만난 거야? 2019년도에 에, 에. 프로 따고? 아니, 아니지. 아, 민수는 근데 프로를 따서. 아, 저는 따셨어요. 프로를 따서 죠 아, 네. 저는 따고 윤나는 못 땄는데 어. 저희가 이제 2019년 1월 1일날 어. 만났어요, 딱. 어. 그래서 만나면서 이제 초창기 때 연애 초반 때 윤나는 이제 일본 재팬 프로 쇼에 가서 어. 이제 프로 카드를 땄죠. 민수가 고백한 거야? 저 제가 무대 보고. 아니요 사실 저는 윤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 근데 이거는 이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진짜 아예 처음이에이 어, 얘기 이 얘기는 아마 처음 나이스. 하는 것 같은데. 나이스. 예. 나이스. 진짜 이건한 번도 얘기 안 했어. 윤나를 어떻게 꼬셨냐면. 어, 어떻게 꼬셨어 예, 인스타를 보다가 사실 요즘 인스타에는 진짜 뭐 이쁘고 몸매 좋으시고 할도 너무 많잖아요. 많지? 근데 가간 이렇게 보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성을 보면 그냥 뭐 아니면 예쁘다 아니면 몸매가 좋다 거기서 저는 보통 끝나거든요. 근데 윤나를 봤었을 때는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그냥 어 얘를 만나고 싶다라는 어...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모르는 사이인데 어... 그 이상하게 그냥 오, 어? 되게 예쁘다, 오, 만나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주변 수성을 했죠. 마침 또제 지인이 응, 알고 있었던 거야 윤나를. 그래서 다리 좀나달라고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연락을 했죠. 그 어땠어? 아 근데 민수가 처음에 이제 연락을 했을 때막 그렇게 연락을 한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정중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냥 팬이라고 음. 되게 진짜 정, 엄청 정중하게 오. 근데 저는 그때 고작 첫 시합을 뛴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부른데. 민수 같은 경우는 프로였고 그래서 싶었는데 정말 그냥 약간 사신 같은 거라기보다 정말 되게 예의가 예의 바른 게 느껴져서 되게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죠 그때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민수가 남자로 네. 보였구나 그냥 저희는 그냥 카페 가가지고몇 시간씩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운동, 대화가 엄청 잘 운동 통해서 운동 얘기도 아니고? 운동 얘기도 하고, 하고 일반적으로 가지를첫 만남에 그랬었어요. 거의 맞아. 나를 샜던 것 같은데 카페에서. 아, 카페에서 나를 샜어? 네. 그때는 카페 맞아. <웃음> 카페 맞아. 24시간 카페. 잠실에 있는 거. 카페 음... 맞아. 진짜. <웃음> 아, 아, 왜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카페였어요. 24시간 카페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때 거기서 진짜 하루 종일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김밥 천국인 줄 알았지. 거기 갔다가 밥 먹으러 갈 수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웃음> <웃음> 운동을 둘이 같이 안 해? 아니 같이, 같이 해요. 해서. 아, 근데 아. 운동도 알려주고? 네. 음. 안 싸워? 그래서 내가 싸울 거 같아, 솔직히. 지금은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서로가 딱 그런 거를 서로 이제 아는 거 같아요, 어. 어느 정도.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겠다, 이런 걸 서로가 좀 알아서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초반에는 조금... 예. 했을 것 같아. 나도 우리 아이폰은 선수는 아니고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내가 운동을 알려주면 네.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좀못 믿는 게 있었나 봐. 아 그럼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 <정말요>? 지금 <웃음> 그러니까 운전 가르쳐 주는 거 같은 거. 야 그러니까 나도 짜증을 더 내고. 아 그죠. 아 그러니까 나도 짜증을 내고, 나도 안 내야 되는데 아 짜증을 내다 보니까 이제 오는 피드백이 안 좋지. 다나다 비슷해요. 근 있을 거야,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또 남자 여자의 중량 차이도 일단 엄청 많이 나고. 그럼 솔직 히 그걸 또 빼다 켰다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웃음> 특히 하체 운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루틴도.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근데 또 특히 시합일 경우에는 더 많이 그러죠. 더 예. 오, 예민한데 또 같이 하면 오히려 아, 그럼 시합 때는 어. 서로가 잘 아니까 이렇게 좀더안 보겠다. 어떤 걸요요 그 같이 있는 시간더 적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저희는 같이, 같이 살아서, 살아서 아 그래? 동, 응, 동거를 응. 하고 아, 그래? 있어서 응. 안볼 리는 없고요. 맨날 보기만 그렇구나. 그쵸. 동거라는 걸안 해봐갖고. 아. 아, 지금 동거하고 있다. 네. 아, 결혼하고 있어. <웃음> 가족들과 맞아, 형님은 그럼 동거 없이 연애하시다가 이제 딱 바로 결혼하신 거예요? 라떼만 해도. 네. 나만 <웃음> 해도 그러면은 안 되는 아좀 분위기였던 거 아니에요? 아, 그그그 혹시 이 커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엄청 오래된. 어? 이 안에까지네. 양쪽으로. 네. 저도 똑같아요. <웃음> 와 이거 저기 보일 수 있으니까. 와. <웃음> 이렇게 막 되는데 그때는. 아니 근데 이게 되는데 봐봐. 되는데 되는데, 되는데 지금 팔이 다 펴졌잖아. 그럼 이게 고중량이야. 그럼 납줘봐. 자신 있게 얘기하네. 납이 반.